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 처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3.3% 및 프리랜서로 세무처리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공단에서도 건강연금 가입 대상에 대한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건강연금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일수 누락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로일수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사업주는 고용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이때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번째 근로자가 지역보험료를 납부를 거부하고 건강연금공단의 근로자로서 사업장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건강연금 추징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 처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